자,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? 공존하다? 그렇죠 공존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. 그렇죠. 이윤과 이윤초고랑 네 이윤초고랑 그렇죠. 지식탐구는 네 고고학에서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. 음, 시간이라는 그 원인 아시간이라는것 때문에 맞습니다. 그, 맞아요. 그, 네. 예, 얘가 상당히 네. 믿기 어려운 문아 예. 그렇습니다. 음. 맞습니다. 네. 음, 상당히 믿기 어렵겠지만 네. 아 좋아요. 어이 어. 동사처럼 주어처럼 잘했어. 아, 동사처럼. 음, 네. 네. 음.